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거예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어렸을때부터 여러분 수박바 있잖아요 빨간색 부분에 밑에 초록색 부분 어렸을때부터 수박바 초록색 부분이 좀 많았으면 아니면 이렇게 둘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짠! 이거는 보통 수박바구요 요게 이제 새로 출시된 수박바입니다 거꾸로 바뀌었대요 이게 CU 편의점에서만 팔거든요 근데 집 앞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얼음도 같이 사가지고 봉다리에 얼음하고 아이스크림을 넣고 바로 버스 타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조금 녹았을 텐데 일단 힘들게 사왔으까 봐볼게요. 오오 오, 진짜 바뀌었어. 여러분 보이세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초록색이 다 있고 밑에 네. 빨간색 조금 있고 일반 수박바. 그렇죠. 이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수박바인데 바뀌었어요. 완전히 일반 수박바고요. 이것은. 이제 거꾸로 수박바입니다 빨간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완전 거꾸로가 아니라 빨간색이 살짝 더 많고 그렇습니다 빨간색 부분에는 씨가 있지만 초록색 부분에는 씨가 없습니다 빨간색 밑에 부분에만 씨가 있고 완전히 이거는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음! 음! 우리가 흔히 알죠? 수박 마, 맛입니다 음. 아이시어나대박의 이거 저도 진짜 기대되는데 응응응어 음. 음. 음. 오. 오. 이 밑에 먹어볼까? 응응오이 음. 음. 맛이야 이맛이맛이맛이맛 이 맛. 이 맛. 이 맛. 음~~ 음~~ 음~~, 음 오~~ 음~~ 뭔가 더 상콤해요. 상콤해요.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먹어봤는데 첫맛이 그러니까 새로 거꾸로 된수박바 첫맛이 딱 먹으면은 와! 원하던 맛이다 하면서 엄청 신기하면서 두근대면서 막 처음 한입, 두입까지는 맛있게 먹어요! 근데 뭔가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음음 음 하는 그렇게 되는 맛이에요 왜냐면은 얼음 결정체에 가깝다 할까? 약간 사각사각 거리는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수박바의 빨간색 부분은 이제 좀 부드럽고 사르르 녹는 그런 입에 착 감기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에요 계속 사각사각 씹히는 아이스크림하고 수박바의 초록색 부분 약간 더 새콤하거든요 그니까 새콤하고 사각거리는거 계속 먹다보니까 처음에는 바꾸는거를 꿈꿔왔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한입두입까진 괜찮다가 초록색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완전히 그 비율을 바꿔놓는게 아니라 쌍쌍바처럼 한쪽이 초록색 한쪽이 빨간색에서 똑같이 하면은 한입씩 먹으면 더맛있었을것 같은데 이렇게 초록색이 너무 많다라고 좀 느껴진 것 같아요 거꾸로 된 수박바는 시 u 에서만 파니까 편의점은 할인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1개에 천원에 주고 샀습니다 보통 수박바 세개에 천원인데 저거 거꾸로 수박바는 1개에 천원 음, 저는 거꾸로 수박바 한개 먹는 대신에 일반 수박바 세개를 먹는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제 입맛에는 빨간색 부분이 훨씬 더 맛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꿈꿔왔던 거긴 하지만 막상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처음엔 기쁜데 먹다보니까 약간 질리는? 진짜 딱 이벤트성인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꿈꿔왔으니까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근데 내심 이제 빨간색이 작아지니까 빨간색이 아쉬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수박바를 리뷰해봤지만 절대 그런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박바를 리뷰해봤지만 다른거 리뷰했으면 원하는 것들을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직접 리뷰해드릴게요. 신국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